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웰던먼트를 설계할 때는 이 솔리드웍스에서 기존에 미리 제공하는 이런 프로파일들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없는 프로파일이 있을 수 있죠 겠 단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파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내나름대로 어떤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인 이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요 좀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솔리드웍스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설정, 컨피규레이션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법 세번째는 좀더 자동화시키는 네, 설계변수 테이블이죠 디자인 테이블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요 저는이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형태로 관, 관리를 합니다. 장점이 뭘까요? 프로파일 규격별로 이렇게 가까이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 이게 뭐죠? 이 솔리드웍스에서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 있죠?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파일 형태로 단면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좀 음, 직감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금방 하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파일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그리고 옵셋 양, 두께 있죠.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붙이는 거를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규격별로, 프로파일 규격별로 각각의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관리해야 될 파일의 개수가 많아진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프로파일 형성 파악이 쉽다.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첫번째 방법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요 먼저 설계를 하기 전에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환경설정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라이브러리 보시면 제가 1강에서 이 웰더먼트 프로파일 폴더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자, 이거를 삭제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없 다른 가정하에서 새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탐색기에서, 탐색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파일들이 있는 경로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솔리드웍스를 설치할 때, 뭐 이미 위치에 설치하지 않고, 디폴트 값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C 밑에, 프로앤 파일즈 밑에, 솔리드웍스 회사 밑에, 솔리드웍스, 랭귀지, 코리안, 웰더먼트 프로파일 밑에, 이 단면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프로파일들이. 물론, 처음에는 몇개 없습니다. NC하고, 뭐, ISO 두 가지 정도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일관을 먼저 보시든지요. 아니면 솔리드웍스, 웰드먼트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단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다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500메가 넘어갑니다 용량이 꽤 됩니다. 다운받으실 땐 아주 편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아무거나 클릭하면 이렇게 어느 위치에 다운받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미 폴더에 다운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 경로에다가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근데 덮어쓰실때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가 이렇게 됩니다 폴드 밑에요 iso를 기준으로 한다면 is라는 폴드 밑에 이렇게요 각 프로파일 종류별로 이렇게 폴드가 있고 그 밑에 단면이 있는 겁니다 폴드 밑에 폴드 밑에 파일 형태로 해서 이 경로에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쓰기 하실때요 특히 압축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이제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다가 금방 봤던 그 경로를 등록시켜 놓고 잡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경로에다가 저는 음, 내가 만든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쓰겠습니다. 물론 이미 위치에 따로 위치에 저장해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설계 여기 파일 위치 있죠?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가 될 겁니다. C 밑에, 프로앤 파일즈 밑에요, 솔리드 웍스 축축축축 내려와서, 웰던먼트 프로파일 있죠?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C 밑에, 프로앤 파일즈 있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솔리드 웍스 콥스 있죠? 더블 클릭. 솔리드 웍스 랭귀지. 그 다음에, 코리안. 저는 지금 한국 버전을 쓰니까요. 웰던먼트 프로파일. 오케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가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i s o 눌러볼까요? 보면 뭐 t 섹션 누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어떻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약간 수정을 하신 다음에 파일 다른 이름을 저장하시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에 스케치를 등록해놓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저기 시트 메탈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수중에 쓰는 방법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프로파일을 정의하는 게목적이니까 기준에 있는 거는 그냥 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웰더먼트 프로파일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폴더를 만드는 거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단면을 정의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실제 이 단면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 구조용 멤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뜨죠. 하나, 둘, 세 가지가 뜹니다. 이게 첫 번째가요. 최상위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웰 p 먼트 f 로파일 바로 하위에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서브폴더가 있죠?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파일들을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폴더를 두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SO 밑에, 뭐, T 섹션 밑에, 단면, 크기, 규격. 여기 하나의 파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해보죠. 찍고요. 여기서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새 폴더 작성. 여기서 빈곳 있죠?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커스텀, 프로파일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죠 있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또세 폴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어 자 크로스 스퀘어 렉 렉탱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죠 겠뭐 내부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였던 십자가 형태의 어떤 단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퀘어 사각형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웃음> 큰 의미 없이 이름을 부여했으니까, 원래 그, 좀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방만 무겁다고, 그냥 이름만 길게 한것 뿐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에 이제 저장이 쓸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단면을 정의하다 보면, 이렇게 변수 이름이, 보이는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렇죠그 보기에서 일단요 파일에서 세 파일 하죠 용접고점을 해서 밀리미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숨기기 보이겠죠 치수 이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처치수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요 상태로 단면을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렇자 지금까지 뭐했죠예 라이브러리 좀 작업하기 쉽게끔 라이브러리의 미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폴더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내 나름대로 어떤 프로파일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정면에다윗면이다우측면이다뭐큰 상관이 없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어, 들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케치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의전원 중심선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또, 중심선으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됐죠? 보기에서, 어 구속 조건을 한번 보이게 보죠. 그 다음에 중심 사각형 있죠? 이거 가지고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렇게요. 단면은, 크기를요. 저는 요쪽은 20으로 주겠습니다. 20. 이름은 저는 랭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똑같이 20으로 주겠습니다. 질문요. 이름 있죠? 치수 이름은, 변수 이름은, 음, 치수명이라고 해야죠. 자, 20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레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옵셋부터 해볼까요? 옵셋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뭐 필레처리 먼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요 치수 변, 어, 안경을 사로 하겠습니다. 바깥쪽이요. yes, yes, yes, yes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요 4로 하고요. 이 부분은 out, underbar, radius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구속 조건이 보이니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구속 조건을 좀 끄고 이렇게 꺼버리시고 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저는 두께를 2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두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Offset 2로 하면 되겠죠 자,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제인 선택 Offset 얼마요? 2로 하겠습니다 반대방향 안쪽으로 넣죠 제인선택 지수 포가 요거 세가지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요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죠? 좀 잘못됐다 그러면 지우시고 다시 부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선이랑이선이랑 요렇게 2로 하겠다 사실은 뭐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크니스2그그 그렇죠? 다음에 안쪽으로요 두께도 2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셋 이번에 1로 하시고요 이선을 양쪽 방향으로 춤면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요 o f f 선을 동일하게 일식 양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보기에서 구속 조건을 약간 끄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에서요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선이선 필요 없습니다 바깥쪽 일단 자르죠 그 다음에 안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요렇게요 안쪽 부분 있죠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치수가 4개 남죠 아, 저는 이 치수 없, 없애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오셋 간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완전 정리할 거냐? 치수가 여러 개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치수 없게끔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일단 내부적으로 필렛을 먼저 따죠. 필렛은 1로 주겠습니다. 1로 일러 하시고요. 필렛줄 모서리는 이 부분 이 있죠? 4개 4개 여기 2개 여기 2개 총 12개인가요? 1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예의의 4분의 1로 하고 싶습니다. 더블클릭, 여기다가요. 수식관계를 거실 때는 넌 하시는 거예요. 넌 하고 이지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의미가, 그렇죠? 무한기호라고 해야 되나? 아, 시그마죠 참. <웃음> 무한기호는 아니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수식관계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식관계를 끊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이 부분 지워버리시고요. 그냥 1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직한 게 끌, 끊어지는 겁니다. 자, 늘난 다음에 다시 이칠수 있죠? 찍고, 나누기 4,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내부조으로 이제 구속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구속을 잡냐, 이거 지금.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생각해보자 저는 일단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자 중립선요. 요쯤에서, 요렇게. 자, 요 점은요, 이 선이랑 일치구속을 주고요, 이 점은 이 선이랑 일치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1이 되겠죠, 아니 2가 되겠죠. 2, 시크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중심 사각결 또 하나 그릴까요? 요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은 길에 갔다. 동등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수로 길에 갔겠죠. 그 대신 저는 이 선은 보조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을 보조선으로요. 이치수랑, 이치수랑, 같다! 동등!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치수랑, 다시 하면 이치, 이치, 이선이랑 동등! 이렇게 주도록 하죠. 자, 구속 조건이 잘안 보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너무 잘 보여서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얘네들만 움직이 되겠죠? 얘 움직이면, 얘네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선이랑 이선이랑 두 개가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선이랑 이선이랑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주시면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이랑 이선이랑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주면 정의가 될 겁니다. 맞죠? 각각 동일 선상에 있다, 동일 선상에 있다, 동일 선상에 있다 이렇게 주시면. 이런 기하학적인 구성 가지고도 충분히 완전 정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런 거죠 뭐냐면 실제 이제 여러분이 용접구점을 설계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프로파일 단면 프로파일 배치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점이 필요한 거죠 점이요 점이 필요한 거에서 이런 데에다가 점을 다 찍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점 있죠 이점 가지고 자, 가상의 꼭점에다가 이렇게 미리 점을 다 찍어놓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내가 뭐 이런 이메일 점을 이런 거, 스케치 점 있죠? 이걸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점은 다 인식이 돼요. 이런 데 바깥에는 점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점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 찍기에는 좀 그렇다고 으으면선 찍고 선 찍고 이거 찍으면 가상의 교점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교점을 했어요. 그쵸? 자, 살짝 움직이면 이제 검정색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선이 2점이랑 이, 이 선이랑 일치. 또이 선이랑 이점이나 일치.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정이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꼭지점 모양이, 어, 좀 다른데요? 일단 스케치에 빠리 나오죠? 옵션이죠? 옵션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속성에서요, 가상꼭지점을 별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는 것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프로파일 단면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저장을 하죠. 컨트롤해서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놓은게 있으니까요. 여기 완성품입니다. 자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요이름 있죠. 요 스케치 1도 피처 속성에서 프로파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S 꼭 저장을 하시고요. 항상 저장 저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90%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단면을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들이 폴더에다가 등록을 하는 건데 문제는 등록하실 때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스케치를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등록할 것. 요 스케치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요, 요 프로파일 있죠? 이걸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찍고 나서 라이브러리에 추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파일 통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트 메탈에서 포밍 툴처럼 뭐 파일 파일 전체를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게 아니라 요 스케치 요구만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걸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는 파일 형식은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저장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설계 라이브러리 패널에서 라이브러리 추가 명령을 사용할 것. 추가 명령을 사용해서 등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저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위치에 저장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이 위치를 찍고 그 다음에 얘예 찍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 한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를 찍고 여기 다른 위치를 찍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찍고 어느 위치를 찍든 상관이 없어요 찍고 얘 찍고 라이브러리 추가 그러면 iso가 선택되어있으면 여기 iso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요 어차피 나 여기다 할거니까 여기를 찍고 이 폴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찍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그럼 경로가 정확히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요 타입도 라이브러리 피처 파트로 꼭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 이름을 한번 보자. 파일 이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인다그러면 가로, 세로,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한칸 띄고요. x 20한칸 띄고 2.0 이런 식으로 주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수만 보고도 아 대략적인 어떤 어차피 여기서 파일 형태은 미리 보기가 되니까 치수, 규격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이제 가로, 세로, 두께, 이런 식으로 관리되거든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등록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L자가 붙으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X,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보시죠 혹시나 뭐 잘못했다 싶으면 이런 바꿀 수도 있고요. 열기하셔가지고, 새로 작업을 하시고, 또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파일 새 파일 정면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지수 100배우로 줄까요 파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구조형 멤버 눌러보자 여기서 커스텀 프로파일이라고 폴더 만드셨죠? 이 폴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inner cross square rectangle이라고 보이시죠? 이 폴더입니다. 그 안에 제가 만들어 온게 하나 있죠? 20곱기20곱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t가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찍어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정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들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삭제하고요. 하나만 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프로파일 배치 있었죠? 점을 찍이 점은 있으니까 점을 탁 찍으면 고 위치로 단면이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요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점에배치있죠 프로파일 배치 누르셔가지고 요점 이게 찍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프로파일 배치 요점 요런데 다 점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없는 위치에는 명시적으로 포인트를 찍으시고요 막 이런 거 있죠 호와 선이 만나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굳이 거의 다 포인트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보조선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랑 별로 좋지가 않겠죠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더 자동화시키는 다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